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을 분자량이라고 하고 네. 음 분자를 구성하는 음 종이 원소의 네. 따라 같은 분자지만 분자량이 다른 분자가 존재를 해요. 아 그렇군요. 이게 완전 이해했어요. 네. 음.. 실험식을 이루는 원자량의 합을 실험식량이라고 하고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경우 실험식량으로 확실한 양을 나타낸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는 실험식량이 돼요. 아 그렇군요. 네. 음, 불꽃 반응이라는 건 <웃음> <웃음>